내려왔다가 가질 문제 상승하고 더는 네 나무 어둠 속에 서서 소리내고 술을 마치고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처럼 보이네 노과요 개와줄 빛과 빛별과 불, 등과 밤과 빛 성종막 이후에 입을 닫은 아이들이 발밑을 노려보고 있네. 웃음을 참지 못하고. 감 yeah. yeah. 상승하고 더는 없네 더는 없어 아무 속에서 소리 내고. 充满一路